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어, 저 옆에 제 조고원의 대표, 제 후배인데요. 저랑 한 10년 넘게, 한 12년? 그 정도 함께 보내면서. 10년 넘었죠. 어, 제 신축 건물도 많이 주어줬습니다. 네. 네, 또 이제 하면서 제가 신축 현장에서 좀 손해본 것도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옆에서 다 봤거든요. <웃음> 어, 우리 다니쌤에서 벌써 5년 정도부터 많이 이제 봐와서 신축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미 제 후배라는 걸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너의 노하우를 우리 단일 TV 시청자분들께 네. 다 전수시켜 줘라. 그래서 제가 한 2년 전부터 했는데 그동안 이 바빠서 못하다가 드디어 강의를 오픈하게 됐습니다. 네. 음, 올바로 건축되기 주 프로젝트. 네. 그래서 어, 그거에 대해서 이 말씀을 좀 나눌까 하는데요. 어, 혹시 우리 조건희 대표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본인 소개를 본인 직접. 뭐 저는 건축 시행사를 운영을 음. 하고 있고요 어, 2015년부터 음. 예, 활동을 했고 어, 그 전에는 이제 직장생활을 했으니까 음. 그리고 어, 작년 기준으로 2021년 22년 음. 음, 매출 기준으로 280억 정도 장출 2 0 2 0년 2년 동안 네, 그 왜냐하면 음. 이제 프로젝트가 이어지다 보니까 아. 예, 예,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끝날 때도 계속 그 다음에로 넘어가기도 하고 음.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현장은 27개 네, 네. 27개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1년에 한 평균 14개 정도 100개 넘게 했겠네, 면제 뭐 어, 100개 정도 그 정도 될것 같아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건물 하나 짓는 것도 평생 있을까 말까 하는 네. 이제 100개를 어봤기 때문에 네. 또 지금 말고 이제 p 뭐왜 3탄 네. 한 것들이 많이 있죠 부지 매입 부터 음. 예 인허가 받고 사업성 분석해서 인허가 음. 받고에그 예, 다음에 건축하고 임대나 처분까지 완료는 하 음. 네, 그런 것도 많이 하고 있죠 여기 보면 이제 책 저서가 나오는데 네. <웃음> 여기 돈보는 신축사업 따로 하기는 이 신축사업의 어떤 바이블 같이 <웃음> 초기 하셨던 분들 이이 책으로 많이 이제 공부를 하셨던 것 같아 요 이게 네. 언제 나온 책이지 이거는 2010년도 인가 네, 오래된 것 같은데. 어, 0년 네. 이전에 났을까? 네. 2009년도인가? 그0몇년 그러니까 네. 됐지. 이건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어. 네. 그 직장도 이제 건설사, 그 예, 시행사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독립했습니다. 제가 독립하라고 네. 막 옆에서 어, 부추겼거든요. <웃음> 네, 그렇죠. 네. 독립하기 잘했지? 그거 가지고 <웃음> 네, 잘했습니다. 아, 그래. 네. 그래. 요 밑에 보면 건축사님이 계신데 이번 강의 때 이분도 같이 하는거야네 건축사님도 이분은 음. 이제 어, 그야말로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음. 전문가시니까 또이 분야에 대해서 말씀하실 내용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용 건축에 대해서? 네 음. 그리고 그 교육내용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 음. 그래서 실무적인 얘기를 기준으로 음. 예, 왜냐하면 저희 강의 과정이 무슨 이론 교육을 하는 과정이 아니니까 그치? 실무적으로 음. 필요한 부분 정리해서 음. 예, 좋은 강의 시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음. 할 겁니다 좋네 이분도 네. 직접 나와서 강의를 해주시는거 네, 어, 그럼요 그래? 어, 지금 조건희 대표가 하는 강의가 그냥 강의가 아니라 네. 어, 전수, 네, 또 멘티 그렇죠. 멘토, 이제 전수 프로 이라고 했는데 음.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음. 전수, 그러니까 교육을 음. 주입식 교육이라든지 음. 그런 게 아니고 음.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그대로 어, 습득할 수 있도록 음. 교육을 할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음. 강의를 하고 듣고 이런 과정이 아니고 음. 실습을 한다든지 그걸 음. 몸에 익힐 수 있도록 음. 예, 그 노하우를 그야말로 가져갈 수 있도록 음. 네, 그런 교육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강의가 이제 강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실제 강의 듣고 수강생들이 어느 정도만 하면 실제 네. 본인이 다 현장에서 그렇죠. 할수 있게끔 네, 네네 네. 음. 맞습니다. 음. 그 정도 네. 수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실제 제가 이제 그 음. 교육 자료라고 해야 될까요? 음. 아니면 교육 과정 중에 정보를 주는 어떤 예시라든지를 음. 지금 오늘 시점 기준으로 현재 건축하고 있는 프로젝트 음. 를 통해서 보고, 또 현장도 갈수 있고. 그래. 어, 네. 현장도. 네, 좋네. 네. 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야 진짜 늦게될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어, 교육 전수 프로그램으로 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 음. 실제로 저희 회사 지금 현재 기준으로도 한 10여 개 현장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네. 아. 그래서 다양한 현장 중에서, 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장 괜찮은 음. 현장 음. 선별을 해서, 그걸 그 어떤 재료로 음. 교육을 진행을 해보고. 음. 네. 그래, 기대되네. 여기 이제 차별화 두 번째 보면, 멘토와 네. 유대 관계 형성. 네. 어, 이게 어떤 의미야? 이게 중요한가? 음, 저와 유대 관계 형성이 된다. <웃음> 그게 중요한 건가? 아니, 강의를 네. 제가 참, 사실은 2018년도까지 음. 진짜 많이 진행을 했었어요. 많이 그러다가 네. 사업이 너무 바빠지니까 음. 제가 멈췄다가. 또, 이 대표님 권유와 음. 또 여러 가지 사항상, 그래, 한번 다시 해보자라고 했는데, 그래도 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처음 또 강의를 오랜만에 음. 시작을 하니까 애착을 갖고, 음. 예, 그 수강생들과 진짜 끈끈한 유대 관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 우리 단일 네. TV 시청자분들 대부분 올 테니까 잘해줘야 돼. 네. 아, 그렇죠. 당연히 실망시켜드리면 안 <웃음> 음. 되죠. 세 번째 네. 소통과 정보 교환 이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어떤 그래서 이 어떤 기수가 있을 거고 하지만 음. 또 일기 분들은 특별히 이 지속적인 소통이 가능하도록 음. 하고 또 수강생 분들끼리도 음, 커뮤니티 맞아.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예그 네, 같은 목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음. 소통의 장 음. 네, 그런 것도 좀 형성을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음. 그래.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보면 교육 기간 이외에도 이제 프로젝트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실제로 어, 시행하는 프로젝트들에 음. 대한 정보도 공유해서 음. 향후에 투자자로 참여한다든지 음. 아니면 독립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 아무래도 교육을 듣는 분들이 다 건축에 관심이 있고 음. 시행에 관심이 있고 예,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음. 예, 이런 어떤 정보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 이제 음.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 특혜. 네. <웃음> 제가 특혜를 많이 넣어달라고 요청해서 을 처음에 한두 개밖에 안 갖고 와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웃음> <웃음> 특혜가 많은데 하나씩 설명 좀 해줄래? 네, 이거는 이제 저하고 1대1 상담을 음. 진행을 하는데 1대1 상담을 좀 심도 있게, 음. 예, 그야말로 멘토의 입장에서, 그치. 예, 심도 있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릴 거고요. 상담이 여러분들 이 얼마나 중요한지 잠깐 이제 부연 설명드되면 저도 이제 상담을 많이 하거든요. 수출상담을 그러면. 어, 상담에 따라서는 몇천에서 몇억을 아낄 수 있는 음, 그런 것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신축은 규모가 크잖아요. 네. 몇, 몇십억에서 뭐 크게는 백억대까지 있기 때문에 하나를 체크 못하면 몇억에서 몇십억을 손해를 볼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다 체크를 해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음, 네. 중요합니다 상담의 거치가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 수강생 커뮤니티 음, 아까 그러라고? 말씀드렸지만 커뮤니티를 음. 제가 구성을 해드릴 거고 음. 같은 목적 가 가지신 분들이니까 정보 소통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음. 그 다음에 앞서 이것도 말씀드린 투자 프로젝트 참여 음. 제가 직접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고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정보도 공유할 수 있게끔 해드리고 지금 하고 계신 분도 있나 투자 참여 아 많죠 네 어. 투자자분들 같이 공동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런 분들도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보면 좋겠죠. 아 좋죠. 네, 뭐 인터뷰도 되고요. 음, 네. 좋아. 그리고 분야별 이제 그 전문가들 음. 제가 이제 일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음. 각 분야의 전문가들 제 주위에 이제 많이 포진돼 있지 않습니까? 음, 그분들과의 어떤 인척 네트워크도 공유할 음.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전문가라고 하면 뭐 건축사, 세무사, 음. 법무사, 네, 뭐 이렇게 음. 있습니다. 세무지? 뭐 대출? 뭐 네, 아 그렇죠. 금융. 네, 네, 네, 금융 이제 굉장히 여기... 중요하죠. 네. 내가 아무리 100% 완벽한 지식을 갖고 있어도 이 인적 네트워크 중에 한 곳이 빵꾸가 나면, 네. 잘못 만나면, 그냥 이 사업은 잘못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러니까그 이런 인적 맥, 검증된 실력 있는 인적 네트워크만 갖고 있으면, 심지어 내가 몰라도 음. <웃음> 그들이 다 알아서 이제 해줄 수 있는 정도가 되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교육 듣고 나면 이제 알게 될 겁니다. 그죠? 렇 맞아. <웃음>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현재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그 프로젝트에, 음. 음, 실시간 정보를 공유해드리겠다. 실시간 정보. 네, 이거는 뭐냐면 카카오톡이라든지 응. 여러 가지 방법으로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면 응. 그 커뮤니티에 저희 지금 공사하고 있는 프로젝트 응.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현장의 사진을 응. 올려주겠다. 응.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 현장 보면 예전에 우리 현장도 주택할때 매일 내한테 보내줬잖아 맞습니다 네 있잖아. 맞습니다 그걸 공유하겠다는 그런 겁니다. 것들을 좀... 네 그러면 음. 매일매일 공사가 어떤게 이루어지는지 업무보고와 그 다음에 이제 사진까지 같이 보시니까 어큰 도움이 되겠죠 그네 그래. 마지막에 완공 후 건물 운영 관리 지침 제공. 이건 뭐야? 그러니까 건물을 뭐 보유하시거나 운영하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음. 새로 지은 건물의 어떤 그 매뉴얼? 음, 매뉴얼? 관리 지침 정도? 음. 예,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건물을 관리하십시오. 음. 예,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음. 뭐 이런 유지, 유지 관리 지침.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맞아. 우리가 이제 건물 짓고 나서 운영 관리를 안 해본 분들은 굉장히 음. 헤매시거든? 그렇죠. 건물 음, 망가질 수있고 중요하지.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럼 어떤 분들이 조근희 대표 강의를 들으면 좋을까? 음 일단 뭐 기본적으로 신축 건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일 텐데 음. 그래도 내가 여태까지 교육을 받았는데도 음. 또뭐 많이 뭐 웹서핑도 하고 음. 공부도 했지만 사실 자신감을 얻기가 힘들어요. 그럼, 그래서 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수를 받아서 내 걸로 만들어서 내가 자신 있게 할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고 음. 그렇게 교육을 목표로 하고 혹시 그게 안 되더라도 든든한 어떤 음. 그 멘토가 있어서 어, 내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정을 내리고 음. 또 과정을 이렇게 원활하게 진행할 수 음. 있도록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어떤 파트너 가 음. 이번 기회에 생긴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보면 이제 우리 조건희 대표가 직접 썼는데 이런 분에게 추천합니다 라고 해서 여기에 음, 해당되신 분들은 들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커리큘럼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 에, 커리큘럼이 지금 몇주 과정이지? 8주. 8주. 네, 어. 그래서, 어, 일단은 매주 수요일로 예정을 하고 음. 있고, 어, 한회차에한 2시간 반 정도. 2시간 반 네. 정도? 네. 아, 그래. 그 커리큘럼 내용 좀 잠깐 설명해 줄래? 커리큘럼은, 어, 아까 그 전수 과정이 되기 위해서, 음. 어, 필요한 그거를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음. 일단은 이 사업에 대한 이해, 그리고 제가 진행했던 프로젝트 사례, 에 대해서 이런 음. 어떤 느낌을 알수 있게 음. 이 사업에 대한 틀을 음. 볼수 있게끔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리엔테이션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음. 인적 네트워크. 인적 네트워크. 이 사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각 조를 구성하고 커뮤니티를 구성할 수 있도록 음. 예, 그런 자리를 만들 겁니다. 음. 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이 과정에 자기 걸로 만들기 위해서는 실습도 해야 되고요. 실습도 있지. 네, 그리고 내 걸로 만들어든지 테스트도 해볼 겁니다. 테스트도. 네, 음.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함께 할수 있는 어떤 음. 조 구성까지 예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처음에 이제 땅을 찾는 방법 음. 땅의 가치를 볼수 있는 방법 음. 그리고 그 땅의 가치를 보고 어 돈을 내가 어떻게 조달할 수 있는지 음. 이 자. 사업이 내가 가진 돈으로 진행이 가능한지 그런지. 판단을 하고 그 사업성을 분석할 음, 수 있도록 얼마나 남는지 네,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남는지 까지 분석할 수 있도록 음. 네, 그 과정을 해드리고 그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얼마 나 남는지를 제일 중요하잖아 제일 중요하죠, 제일 중요하죠. 네. 네. 네. 그리고 이게이 과정이 정확하지 않으면 크게 그치. 손해볼 수 있죠 네, 근데 이 과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꼭 이거를 내 걸로 만들도록 해드리겠지만 그게 안되더라도 음. 어, 어떤 파트너 음. 믿음직한 파트너 멘토를 얻으실 수 있다 그런 기회로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 다음에 이 사업이 진행되는 전반적인 일정에 대한 이해 음. 그리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최대의 효용을 낼수 있는 음. 일정의 계획 음. 말씀을 드릴 거고 최근에는 이제 철거라든지 그 인허가 음. 음. 착공에 대한 절차가 굉장히 강화돼 있거든요 아, 강화됐지. 그리고 도, 아. 비용도 들어가요 맞아.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정확한 정리 음. 얼마의 기간이 걸리고 어떤 리스트를의 항목으로 인해서 비용이 들어간다 음. 저희는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많이 있죠 그걸 공유할 겁니다 그래? 네, 그리고 건축 상황에는 아까 말씀드린 음. 그 우리 건축사님 그분 직접 네오셔서 직접 시간을 음. 내 가지고 이 저희가 건축주들이 알아야 대한 이 도면에 음. 대한 이해라든지 인허가 과정에 대한 이해라든지 음. 이게 알고 접하는 거 하고 모르고 접하는 거 하고 완전 달라요 예 음. 네, 그래서 실무적으로 어떤 걸 알아야 한다 음. 그리고 설계 계약에 관한 것들 그리고 시공계약에 관한 것도 제가 또 말씀을 음. 드릴 거고 그리고 업체 선정 노하우 뭐, 꼭, 저랑 일을 같이 안 하더라도, 뭐, 음. 요런 것들은 꼭 체크해야 된다. 그 예, 네, 그래서 이런 업체 선정의 노하우와. 주로 이 시공사 얘기하는 거지? 네, 아. 그리고 사례들. 잘못된 사례들 음. 이런 것들은 피하자 라는 네. 것들에 대한 이해는 꼭 만들어 드릴 거고 음. 그리고 또 시공 분쟁을 막기 위한 노하우에서 음. 예, 어떤 시공 계약이라든지 음. 예, 어떤 시공사를 볼때 보는 기준을 정리해서 음.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음. 그리고 좋은 시공은 마감 자재라든지 건축 도면을 보면서 음. 어, 어떤 자재로 어떤 지역에 어떻게 하는 게 경쟁력이 있을지 음. 또 경쟁 시장 아닙니까? 음. 예, 경쟁 사회고 그래서 이제 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노하우를 어, 전수 받으실 수 있도록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음. 실제 어, 있는 프로젝트 음. 제가 하고 있거나 아니면 또 현재 매물로 나와 있는 거를 음. 기준으로 사업성 분석의 과정을 한번 거쳐서 음. 아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를 느낄 수 있도록 음. 그걸 조별로 한번. 어, 음,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주별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음. 괜찮은 프로젝트가 있으면 그걸 공유해 가지고 음. 어, 같이 습득을 할수 있게 이 프로젝트의 분석과정과 사업 진행과정 음. 또 제가 진행하고 있고 과거에 한게 있으니까 음. 그걸 기준으로 숙제를 낼수 있습니다 음, 근데,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 이제 단순히 강의가 아니라 여기 보시면 중간중간 이제 실습도 있고 발표도 있고 또 체크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맞습니다. 이건 단순히 내가 그냥 이론을 배운다가 아니라 아, 실제로 내가 할수 있게끔 경험하고 음, 경험 또 현장도 보고 해서 네, 교육 마치면 여러분도 어, 신축 전문가로서 이제 활동할 수 있도록 어, 많은 것들을 알려드린다고 하네요 예전부터 이제 이 강의를 요청한 분들이 이제 많이 계셨거든 네. 음, 뭐 1년 2년 3년 기다린 분도 계셨고 <웃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 네. 이 강의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네, 강의를... 어, 오랜만에 합니다. 과거에 음, 정말 그치? 수십 건의 강의를 진행을 했었는데 음. 뭐 사업이 바쁘다 보니까 음. 강의를 좀 손에 놓고 있다가 이번에 기회가 돼서 어, 새롭게 오랜만에 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 그간에 사실은 기존에 강의했던 것보다 더 노하우가 많이 쌓였고 그렇겠죠. 더 오.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 이번 강의에 제가 애착을 많이 갖고 있는 만큼 음. 정말 어, 대한민국에서 1등 음. 할수 있는 퀄리티의 음. 강의 한번 만들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음, 기대할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웃음> 어, 강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 아래 링크 있으니까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자세한 내용 이 강의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까요 보시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